아니요, 저청고있어요근데 이건 다프지나보르네 음. 음. 이거 어떠세요? 청각이 어떠세요? 핏빛 청각이? 완벽이만데 좋아요. <웃음> 음. 이름은 뭐야? 이름 뭐냐고? 응. 장구 딱지 아, 그럼 장화때. 안되이구나 네. 얼굴, 얼굴 봐 세수해봐. 응? 어떻게 세수할지 친구들한테 보여 응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라. 이렇게 해 아, 이렇게 해라. 이렇게 안 돼요. 김기죠 네. 그럼 이제부터 해봐야 요 어떻게 머리 말릴거야? 어머, 어머! 테리 어딨어? 어머! 테리 어딨어? <웃음>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내가 이거 뭐라고 써야 돼? 영어로 읽을 수 있어? 혹시? 못 읽겠지만? 힘들겠지만? 아터? 오! 아터? 너 이거 한글 읽고 있지? 가려야겠어 <웃음> <웃음> 나가요. <봐요>? 어? <웃음> <웃음> 음. 어? 이거 뜯자래 선물용으로도 좋겠다. 나가요. 뭐좀꺼내보세요 와, 녕안이다 어, 이거 손잡이고 이거는 필터. 이렇게 가려, 신기하다. 이게 초점을 잡아준다. 오 이모 왔네 오 이모 왔어 오 울고 있었어? 이 지금 깼어? 지금 깬 거야? 이모 왔어 이모 기다렸지? 이리와 이거 뭐해 안아줘? 안아줘 안아줘 어메 어메 어메 지아지아예 지야? 어메 어메 어메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랬어 오케이. 너 이모 좋은척했지? 했어 안했어? 어머 손 치우래 <웃음> <웃음> 어. 저기 손을 쓰세요 아주머니 <웃음> 지금 이 손에 있는건 키핑한거야 지금 어디 가세요? 어머. 어머머. <웃음> 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좀먹을 아, 가자 원으안먹그럼난이만 방에서 누까 여기. 여기가 싫어. 응. 응. ieß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좋아졌으면 좋겠다, 이거 쓰고 진짜. We are, we, we are let me. We, we are l t me. We, we are l t me. 느낌이 어때? 응, 좋아 나는 응. 땅발어내 <웃음> <웃음> 머리가 어떻게 된거야? 젖은거야 인어공주네 너누치너도라치부거야깨깨 이거 yeah. Yeah.